누군가에게 이제 어? 억하심정 뭐 이런 어쩌고 저쩌고를 가지게 하지 않으면 자기 바지가 젖게 될 일은 없을 거다. 내반스는 멀쩡할 거다. 그래서 이게 블루투스 샤워기 샤워기 헤드랑 손잡이가 블루투스인 거지. 그래서 중간에 그 같은 선이 없는 거야. 어때? 쩔죠. 오지죠. 근데 이게 그런 식으로 액체가 블루투스가 되잖아? 그러면 진짜로 오줌은 제가 쌌는데 나를 미워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. 왜냐면 내가 내 방광과 요도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제 바지에다 싼 거지. 내 방광 블루투스를 제 요도에 연결하는 거야. 그러면은 쟤는 오줌이 안 마려운데 내가 누르면 쟤가 싸는 거지. 뭔 소린지 알겠지? 액체 블루투스가 가능하다면 이거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닌가요? 그래서 실수로 자기 요도랑 그 직장 블루투스 비번을 안 걸어놓은 사람들은 그렇게 막 갑자기 진짜 어길 지나가다가 짓구준 사람의 장난으로 오줌을 지른다든지 똥을 지른다든지 그런 경우가 왕왕 생기는 거지. 그래서 철통방어, 그냥 입기만 하면 비밀번호가 자동으로 그 락이 딱 걸리는 그런 블루투스 방지 반스 같은 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닐까? 배변 에어드랍 같은 거군요. 그렇죠. 약간 에어드랍이 약간 그 애플 그거잖아요. 근데 약간 에어드랍이라기보다 약간 이거는 뭐랄까. 아 물론 공기 중 블루투스 어쩌고 저쩌고를 통해서 가긴 하지만 약간 워터드랍이라고 보는 것이 음더 맞지 않을까. 그죠? 액체 블루투스 그 기술을 누가 오줌이랑 연결해요. 하고 싶지 않아 근데? 내가 물을... 하신 다음에 진짜 재수없고 막 싫어하는 막상사라든지 이런 사람이랑 뭐 이제 어막 발표하거나 아니면은 뭐 되게 막어 무슨 어 경조사 이런거 있는데 이제 거기 지금 몰로 쫓아가가지고 응? 그래서 막 괴롭히잖아 사람들을? 그러면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수 밖에 없어. 왜냐면은 그 블루투스를 그렇게 해가지고 응? 자기가 갑자기 그 공개석상에서 오줌을 지린다고 생각을 해봐. 응? 근데 이게 블루투스로 가능하다면 은 이게 블루투스 방지 락반스를 입어도 분명히 그 블루투스가 그해킹 해서 뚫릴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?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그걸 시도하지 않을까? 그러면 나쁘게 안 사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뭐3 6 5일 24시간 지리고, 지리고 사는 거지. 응. 지리죠, 진짜. 개 지리고 오지죠? 응. <목소리> 혼란스럽네요. <웃음> 망 청소가 힘들겠네요. 슈와 벙이 전파망 타고 전달된다니. 아 뭔가 뭔가 약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기 보다 약간 뭐랄까 뭐 아무튼 어떻게 잘 하지 않을까요? 이과들이? <웃음> 그렇지 않을까요? 어? 난 이과생들을 믿어 어떻게 어떻게든 잘 되겠지 뭐 잠은 주어서 자면 되는 거 아닐까? 이게 약간 그런 거지 이쪽에서는 물인데 전달할 때는 기화를 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가가지고 저쪽에서 다시 이거를 액화시키는 거지 그럼 되지 않을까? 뭐 대충 알아서 잘 해보세요. 네, 제가 아이디어를 드렸으니까 이거를 실현시키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.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제가 악마가 될 수도 천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아시겠습니까? 네. <웃음> 양님 말은 항상 묘하게 설득이 돼서 곧 다가올 미래 같은 <웃음> 두렵네요. <웃음> 아 착하게 살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. 네, 착하게 사시면 두려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. 왜냐면은 누군가에게 이제 어 약간 응? 억하심정 뭐 이런 어쩌고 저쩌고를 가지게 하지 않으면 자기 바지가 젖게 될 일은 없을 거다. 어내 반스는 멀쩡할 거다. 음뭐 아니면은 그냥 애초에 기저귀를 차고 다니는 게뭐 가장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. 그죠 블루투스 샤워기급 아니에요그 얘기에서 나온 얘기예요. 네. <웃음> 제발 오줌이랑만 연결시키지 않도록. <웃음> 근데 그거 개발되면 원로 힘들어질 듯. 아니 이게 그러면은 아! 아 잠깐만요. 제방광 블루투스가 고장났어요. 직접 가서 싸고 와야 될것 같아요. 이러면 될것 같은데? 이게 블루투스도 거리에 한계가 있잖아. 사무실이 크잖아? 사무실이 크면 이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게 그 벽에 가로막히면 은 그게 전달이 안 돼가지고 신호가 미약해진단 말이에요. 그럼 그거 믿고 싸 다가내 바지에 싸서 내 사무실 의자에 싸서 내 사무실 바닥에 흥건해 치고 모든 사람이 이 지린에 진동하는 지리고 오지는 상황이 오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보내주지 않을까? 그럼 그거 결국은 싼 사람이 쉬워야 되긴 하겠지만 그 존내 디스커스팅한 상황을 같이 그 옆에서 동료 애를 느끼면서 그걸 같이 느끼고 싶진 않을걸? 안써 적시지 않기 위해 착하게 살아야겠다. 그치 그치 그치. 음. 애기들, 동물들 배변 훈련 안 해도 될 듯. 그쵸, 그쵸, 그쵸. 어. 그 블루투스 범위 안에만 있으면 그 배변 패드에 자동으로 거기에 이렇게 쉬이 렇게 되는 거지. 응. 굳이 과학의 발전이 그쪽으로만 가야만 할까요? <웃음> 미래로 가고 싶지 않다. 아니 뭐 그거보다 조금 더 발전하면 이제 먹어도 쌀 필요가 없지 않을까? 몸에서 연소시키지 않을까요? 전부 다 태워버리지 않을까? 어? 토마토 스트리머와 집사들 주제 한개 가지고 무한 확장 <웃음> 양님은 어느 시대가 오던 간에 매우 잘 적응하실 것 같아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신기술에도 봉시를 적응할 줄아아 <웃음> 근데 제가 또 아이 참또 제가 또 적응력 하나는 어쩌고저쩌고거든요참참네잘 알아보셨네요 네음 그쵸 제가 1305년부터 살아왔던 짬바가또 여기서 나오네요. 아참 나와 진짜.